안녕하세요 <웃음> 오늘도 라면을 끓이는 제주입니다 아 물론 다시 찍는 거예요 또자 똑같네요 어, 그, 그 대신 일단 이 추억 추억 이거 꺼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봤던 기름통 나머지는 알아서 꺼내주세요 자 아무튼 이거를 내려서 기름을 부어줍시다 다넣네요자 <웃음> 그리고 또 오는 우리 캔 기다려오세요 끓여줍니다 <웃음> 잘 끓여진 거 있죠? 그쵸? 잘 끓여진 거 맞죠? <웃음> 자 아무튼 이제 다 끓였습니다 또 다시 올라가고 님, 가만히 있어. 도은자 가만히 있어봐. 좀 구워져보렴. 자왜 <웃음> 이래, 이거. 자 뭐야, 방금. 네, 아무튼. 하지 말아요? 하지 마? <웃음> 뭐해? <웃음> 아무튼. 출발. 추바... 오, 잠깐만, 잠깐만, 오! <웃음> 네. 자, 일단 수박을 끓여줍니다. 별일 없어요. 뭔가 사라진 것 같지만. 자, 일단, 구읍시다. 짠. 자, 이렇게 구우면 맛있는 게 나아요. 그리고 추억도 같이 넣어줍시다 추억도 같이 위에 얹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끓여놓고 우유도 넣어야 돼요 안 맵기 위해 얹으면 됩니다 그냥 쉽죠? 그리고 기름도 넣읍시다 다다구왔어요 얘는 지상을 일단 떠나보내 줍시다. 오, 너무 필요 없고. 일단 다 지상을 떠나보내. 얘는 그냥 떨어지네요. 아무튼 안녕. 다 그렸어요. 안 보이지만 있어요. 오, 그거 <웃음> 죄송해요. 어, 됐나요? <웃음> 잠깐만. 됐나? 됐나요? 님, 됐어요? 오, 괜찮을지 모르겠지만, 계속할게요. 이제 다 되시면, 이제 이것도 좀 보내고, 아, 왜안보내뭐 대충, 서인정도 가져가야 돼.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 들어왔어요. 다시 자 이제 라면을 가져갑시다. 기다려보세요. 자 가... 님, 같이 갑시다. 검은 님 캔들고 가세요. 캔 c o m 서 오케이 e c 칼집 e 다. 아 맞다 기 o m e come, come, come, come, c o 제 이제 <웃음> 못지워요? 못지워요? 어 그거 그거 못지우세요? 아 네, 갑시다 아 이제 마이크 키시면 되겠네요 와 <웃음> 아까 좀 부가 네, 부서졌는데요. 예. 그래도 맛있게 끝날 거예요. 어쨌든 간에전 재료니까 뭐 쓰셔도 되고요. 안 쓰셔도 되고요. 음 그러면 저 위에다 부시 키긴 했는데. 네 기다려보세요. 음. 카메라는 이렇게 잡아둬야겠다. 짠. 아, 아, 아. 짠. 여기에 누워보세요. 어.. <웃음> 아니.. <웃음> 자.. 이제.. 일단.. 저거를 노른자로 쓰기 위해 비린내를 없애줍니다 짠! 어때요? 어때요? 더워요? 몰라요? 이건 씻어 줍시다 낫고 싶으면 말하세요 네. 좀, 좀 씻고 있을게요 이거 네. 이상한 생각 가지 마시고 잠 깨끗해요 어아맞 아, 드셨는데 나 네, <웃음> 지금 <맞은지> 아직 <웃음> 보고 있어. 자, 어쨌든 님은 대충 다 비린내가 갔네요. 내리세요. 아. 네. 생생하게 살해 있으셔야 돼요. 열번요 네. 따주고 일단 오징어를 구읍시다. 그리고. 차보세요. 에 예, 예, 예, 여기서 턱 깨줍니다. 턱 그거 노른자를 넣어줘. 어 잠깐만요 불이 나왔어. 나어야 겠어. 내리셔도 돼요오다 <웃음> <웃음> 구웁시다. 다구웁시 예. 자 아무튼 카메라 좀 가져올게요. 너무 멀리 갔다. 이제 먹어야 돼요. 뭐하요 자, 일단, 먹어봅시다. 불좀 끄고. 잠깐만요. 비키세요 자, 얘는 활활 타는 채로 먹을 거예요. 아이고, 잘못. 자. <웃음> 오, 원질을 이렇게 시 오, 음. 죄송해요. 먹을게요. <웃음> 어. 나요 네, 선인장, 선인장은 제대로 먹어요. 어. 먹을 요즘도 피드. 아악 그리고 다른 맛있는 것도 소환해 봅시다. 굉장히 맛있는. 굉장히 맛있는 바위예요. 야왜 이렇게 늦게 내와? 풍선이 뭐야 이게? 후후후후 <웃음> 아왜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야 해. 뭐 아무튼 먹어봅시다. 좀 천천히 내려서 모르겠지만. 내야 내려? 음. 왜이래 얘 너무 가벼워요 야님 여기 딱 서있어보세요 여기 딱 있어 거기 오우 완전 약해 이런 건 아프나? 잠깐만요. 기다려 보세요. 아이고, 안 돼. <웃음> 죄송해요. 잠깐 방송사고가 나 짠. <웃음> 비는 안 다는. 음..아무튼 오늘은 라벨마기를 리메이크 했어요 님! 음, 님은 어땠어요? 중간에 방송하고 있지 망맹미였습니다망맹미가 뭐죠? 뭐냐고? 어쨌든 간에 좀 이상하게 했지면 됐네요 뭐뭐 어, 됐네요 이정도면 오안 되네. 음 도끼 야 도끼다. 왜 하나도 안먹으냐왜 본인들은 그래. 하나 포 아니면 내가 PVP를 꺼둬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? 이미 꺼두신 거 아닌가? 그 PVP 꺼둬서 그런 게 아닐까요? 어 아무튼 촬영 끝나겠습니다 이제 네제 카리지 계속. 소중하세요. 네 빌려 아무튼. 빌려드릴게요. 카메라 빌려드릴게요. 아무튼 끝났습니다. 자 그러면 저쪽 가서 인사합시다. 짠입 옆에 서세요. 검이요. 아니 저저 저. 에. 저... 저... 저... 저... 예. 자 그럼 안녕. Not... 예? 어.